2019년 9월 2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no. 지금은 또맛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냄새, 소리 계십니까? 어? 여러분들 두 글자입니다 추워, 꺼져 아닙니다 이쪽! 이쪽! 그특가까다진누가 당신 날 좋아 거기 있어요. 말씀해 보시랍니까. 말씀해 보시랍니까. 계십니까? 말씀해 보세요. 안에 누구 있습니까? 아니야. 자. 여세요. 여시라고 했어요. 분명히 말했습니다. 여라고. 안 그러면 부적되는 부적대고... 돌리지마, 카메라. 나한테 돌리지마. 나한테 돌리지마. 자, 도망갈 수 있어, 누가. 해? 오해할 수 있으니까 문 뒤에는 아무도 없어. 막혔어? 자, 빨리 비춰줘. 빨리 비춰려시즌에 뭐 오해하니까 빨리. 빨리 비춰드리고, 바로 비춰드려. 자, 그만합시다. 어? 들은 사람? 보고 있어? 여기 있어? 나흘리라고 그랬어 Ahem. <clears throat> 찾았다 찾았다 나오샘 나오샘 나오샘 같이 가자고 어디를 같이 가라? 나 싫은데 같이 가기 싫은데 같이 가기 싫다고라 나는 왜? 나쁘신 분 아니잖아요, 맞죠? 좋으신 분이잖아요. 원래 이런, 이런 분 아니잖아요. 별로 덴베가 신통치가 않아. 아까쯤에 가면 나를 대, 같이 가자. 멀리. 이 말은 지 가는 길에 나를 데려가겠다는 소린가? 이거 있나? 난리가 없잖아요. 아니 이게 난리가 없잖아요. 아니 난리가 없잖아요. 여기있나요? 여기있나요? 난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난리가 있습니까? 여러분들? 아니 이게 뭐 난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방역 들을 사람! 야 이거 가야돼 소리가 좀 틀린데. 지아? 어?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대화 모드. 대화는 일체 못할 것 같아. 다들 장난만 치고 해코지만 했지. 징이 몸을 빌리려고 하고만 했지.. 대화 안들어온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.. 오빠들.. 구독.. 좋아요.. 알림 설정까지..